너무하면 뭐 골치 아프니까 놓아터지요수증요우그 뭐. 다음에 재보살, 만행, 수능음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전에 한번 했었죠. 보살은 열애가 되기 전 수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살타. 보살이 닦는 여러 가지 만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수능음이라고 해요. 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것이 수능음 경이라요. 제목은 이제 그만 설명하지요, 뭐. 경 자는, 전번에도 말했지만은, 경은 일명 사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경을 하나의 이름에서 네 가지, 어,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그 사훈, 사훈으로도 말합니다. 사훈. 경자를, 경을. 사훈이라서는 뭐냐면은, 어, 법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항상 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여러가지를 포섭했다는 서부 의미도 있고 그전에 한번 말했죠? 관천 섭지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는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선이라고도 그 전에 한번 말했죠. 선 또는 자리날 또 우물 정색 그 전에 정색은 빠뜨리고 안 했죠. 정색 또 선교 이렇게도 말하고 경을 경이란 말을 일명사실로 말을 하는데 일명사실이라 하는데 그래서 일명사실이 내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해요.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훈이라고 합니다. 분석이라는글자요 글자를 설명하는 것을 훈석이라고 그러죠. 훈석한다. 훈고, 훈고라고 하는 네 가지로 훈석을 하는데 법이라 하기도 하고 경은 만고에 변치 않는 참으로 유대한 큰법이죠또 변치 않는 항상한 떳떳한 법이라고 해서 떳떳한 것이라 해서 진리라 해서 상이라 하기도 하고 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경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꿰뚫었어요. 사와 이와 또는 정신계 물질계 중생계 또는 부처님의 세계 중생 세계를 다 바늘로 끼워놓듯이 염주끈으로다 끼워놓듯이 끼워놨다는 말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이 모든 중생을 다껴잡아 포섭해 준다는 말이에요. 중생을 호섭에 준다는 의미에서 섭이라고 해요. 섭지라고 전번에 말했죠. 또는 경을 염주와 같은 줄, 선 또는 자리 짜는데 자리 다, 날과 같다는 날경자. 깊은 우물에 물을 퍼내는 두름박 그 끈, 정색과 같고. 우물에 녹근색자죠. 녹근과 같고. 성인의 가르침 가장 유대한 법문이라 해서 성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만 하겠어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 재보살, 만행, 수능음, 경. 반자밀제가 번역을 했죠. 반자밀제. 만자밀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사람은 대충 알고 넘어가야지. 인도에 계시는 반자밀제라는 삼장법사가 응음경을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량이라고 해요. 어? 극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반자밀제가 당나라 중종 하나 빠졌네, 또. 어쩌서 쓰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거. 비디오에 나오는데, 그거. 당나라, 당나라 중종, 칠룡, 월년 이도 때문에 내가 다시 쓰는 거 거야. 옆에다 써도 되는데. 당나라, 중종이라는 임금은 칙천부후 여왕. 그분은 아들이요. 칙천부후 때, 칙천부후가 유명한 중국의 가장 여거리죠. 여와시 다음으로는 여왕이 처음하니 여호와시가 여왕이고 보키시의 딸. 그 다음에 여왕은 어, 직천 무후, 직천 무후 아들이 중종입니다. 직천이라고 하죠. 아, 직천 성이 무시요 무후 아들이요 이 중종이. 중종은 직천 부후 아들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직천 부후가 오랫동안 임금 놀이를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었잖아요. 아들 놓아두고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해버르고 여거리죠. 응? 아들은 노버트라요. 그때 번역을 마친, 나, 날짜가 그거요. 중종, 칠룡, 월년, 5월 23일 날에, 박륜과 함께, 강주, 강주 땅, 제지사란 절에서 번역을 했는데, 서기 705년, 705년, 얼산년이요. 그러니까, 705년이면, 지금 서기 19, 어, 몇 년, 1200년이 더 됐죠? 예? 1300년 다 되죠. 역사가 꽤오래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용이도 필수를 했지만, 말을 번역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보장국 사문 이가석가. 그런 일을 할때 혼자만 못 해요. 여러 사람이 합니다. 미가석가라는 스님이, 스님을 사문이라고 가지요. 그분이 이제 말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융이가 이제 필수를 하고, 방룡이 필수. 방룡은 배설은 놔터지요 배설이 여러 가지 정성도 하고 강주차사도 하고 간이대부도 하고 하는데 정성이 방시요. 방룡이 필수 말을 이제 번역하면은 받아 쓰기를 방융이라는 어, 사람이 방융이 글도 잘하고 정성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받아 쓴 겁니다. 서기처럼 서기 글을 이렇게 중국말로 받아 쓰는 사람이요. 이가석가는 말을 번역했고 이가석가는 능항복이라고 번역합니다. 능이 항복한다. 중국말로는 유인이 항복을 한다는 뜻이다. 이가석가가 그렇게 해서 능엄경이 세상에 유포되게 되었습니다. 천태지자 대사가 능엄경을 보고 싶어서 무척 기도를 많이 했죠. 법화종의 최고 종주인 천태지자 수양제 때분이죠 수문제 수양제 때 네? 법화경을 통달하신 법화경에 대한 그 해석을 많이 하신 천태지자대사가 어떤 삼장법사에게 등험경이 있단 말을 듣게 되었죠 법화경에 육군공덕이 나오잖아요 누난 800공덕 균한 1200공덕 의근은 1200공도, 설근도 1200공도, 비근하고 신근 같은 것은 800공도. 어째서 800공댁이라고 했고, 어째서 1200공댁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어, 인도의 삼장법사에게 물으니까 그 삼장법사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능엄경에 그걸 자세히 설명이, 설명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는 법화산매를 징득한 분이라서 대단한 분입니다. 법화산매를 징득해서 법화산매 들때 법화경 연설하던 장면이 3일 동안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천태 회사 대사가 스승인데 회사 대사가 네가 아니면 모르고 내가 아니면 모른다고 너나 되니까 알고 나나 되니까 안다 해서 서로 옛날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 법화경을 같이 들었던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같이 태어났다고 스승과 제자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분은 스승은 회사거든 회사 회사 제사의 제자입니다 회사 스승과 제자가 다유대하지요 남학 해사 중국 남학 그랬어도 그 법화경 해석할 때그 문제를 몰라가지고 등음경의 해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 등음경이 번역이 안 되었거든. 중국의 유포가 되지 않아서 서쪽을 향해서 18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빨리 등음경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원을 했죠. 그래도 천태 지자대사 때는 등음경이 중국 천지에 나오지를 못했고, 천태 지자대사가 돌아가신 후 108년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108년이면 벌써 180도로 변하는 그런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죠. 11번쯤 변화를 그런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천태 지자대사도 못본 등엄경을 말이지. 원효대사도못 보셨어요. 원효대사 당시 때 등엄경이 없었습니다. 원효대사께서이 등엄경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참 거의 다 되면은 행복합니다. 비록 도난 천태와 오념만보달지라도 이렇게 가장 소중한 제일 중요한 능엄경을 보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참 백천만금 난 좋은데 여한이 없지 능엄경을 보고 잘 알고 하면 그런 그 행복한 줄을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뭐 능엄경 이렇게 치시한 뭐 수월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다 전생에 모두 다 복이 있고 복이 뭐죠 여러 가지 인연 공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등암경을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된 거라요. 그만 하죠 이제 그만 하고 이제 경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웃음>